똑같은데요? 일반 비닐하고? 보기에는? 이제 이 해충학제 기능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응. 뭐 향이 나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응.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살충제를 두 번, 세번칠 거를 저희가 지금 한 번만 쳐도 충에 대한 효과는 조금 봤던 걸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육도 어 조금 더 생산량에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비닐 멀칭 하나만 바꿨는데 무려 살충제 50% 인건비 50%를 줄이고 생육은 또 촉진이 돼가지고 아주 고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어떤 두께는 믿겨지지 가않닌데요 어, 믿으셔야 됩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경북도 산하에 있는 여러 연구소에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배추, 벼룩잎벌레에 대한 약재 방지 효과를 24일 동안 약재 처리를 했습니다. 그 피해 구멍 수가 무처리 했을 때는 770개. 그리고 일반 멀칭 비닐 했을 때는 248개. 그리고 썬라이크 멀칭 비닐 했을 때는 20.3개. 방지가가 무려 9 0 4가 나왔습니다. 써보시면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걸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 네. 네. 네, 저는 경북 문경의 쌈채소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이 비닐멀칭 하나만 바꿨는데 무려 살충제 50% 인건비 50%를 줄이고 생육은 또 촉진이 돼 가지고 아주 고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비닐이 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피안 채소라고 해가지고 네 샐러드 채소이고요. 유럽 상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정식 들어가고 한 20일 정도 된 상태입니다. 네, 네, 네. 벌레 먹은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렸을 때충체랑응애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상처를 내놓으면 잎이 커지면서 이제. 상처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저희 쪽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산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지금 하우스로 지금 3,000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우스 3,000평? 네. 몇 동이죠? 어, 총 15동입니다. 15동.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비닐이 달달한 들었거든요? 어,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게 다우테크에서 생산하는 비닐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네. 어, 이게 이제 충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지온, 그 다음에 이제 자풀, 뭐, 요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요 비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다우테크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 말씀대로 충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 저희가 인력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치기 싫어가지고 고생하니까 <웃음> 예, 고생하니까 그리고 3일에 한번뭐 4일에 한번뭐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 예, 서치를 하다가 제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저희는 바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바꿨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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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양제 더 추가나 이런게 아니까요 어, 그런건 없습니다 네네네 어느정도 지금 수확량이 더 늘어났나요? 어,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20% 정도 더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은 충이 어떤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상축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총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어, 있던 그런 기생충이라든지 뭐 이런 충이 조금 많긴 한데 네. 그런거에서 조금 더 관리가 편해졌다고 볼것 같습니다 어뜻 듣기에 믿겨지지가 않은데요? 믿으셔야 됩니다 써보시면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걸좀 느끼실 것 같아요 가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생전 보지도 못한 이런 멀칭 비닐에 대해 가지고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경북 도 산하에 있는 여러 연구소에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해충 방제 효과 시험을 충남대학교 농업과 학 연구소에서 실시했는데요. 배추 벼룩잎벌레에 대한 약제 방제 효과를 24일 동안 약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 피해 구멍 수가 무처리했을 때는 770개. 그리고 일반 멀칭 비닐로 했을 때는 248개 그리고 썬라이크 멀칭 비닐로 했을 때는 20.3개 방지가가 무려 90.4%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뭐 고추라든지 참외 그리고 배추라든지 아주 다양한 성적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 결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 자신 있게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닐이 어떤 비닐이가고있까요 여기는 이제 녹색 멀칭으로 해가지고 어 동절기 작물, 특히 뭐 참외나 강간이 딸기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쌈채류로 해서 어, 내내, 겨울 내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멀칭 비닐입니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사이즈는 이제 어, 접은 폭으로 해서 160으로 해서 구멍이 8개 들어가 있습니다 음, 길이는? 길이는 200m로 해서 네, 나와 있습니다. 2 0 0 m 요 이게? 네, 맞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작기 동안에 약을, 어, 살포를 하는 횟수를 반 이상 줄여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그 약값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정말 무시를 못하는 정도로 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런 경우를 어느 정도 어, 조절을 할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어, 안정적으로 이런 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용을 하셔서 좀더 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런 해충을 방지하고 생물을 촉진하는 겁니까? 해충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건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어 그거는 예,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깊이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생육이 잘 되는 이유니까 생육이 잘 되는 이유는 저희가 천연광물질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해서 원적외선이 방출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실제로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원적외선을 오랫동안 쬐고 있거나 하면 은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없는 환경과 어~ 순환이 잘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멀칭비닐 사용하는 농가는 모두 이제 적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어~ 올봄 같은 경우에도 어~ 고추라든지 그리고 어~ 배추나 여러 가지 작물들이 이제 재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봄에, 봄에 농사를 시작하는 그 멀칭 비닐을 사용하는 농가라면 모두 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밭에서 봤던 녹색 비닐이고요 네. 이거는 흑색 비닐입니다 아, 이 흑이. 비닐 두께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그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폭, 폭도 그렇고요 길이도 그렇고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비닐이 또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접혀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펴면 되는 거예요? 네. 펴면은 더 비닐이 넓어지죠. 오, 어... 어, 참외 전용? 네, 녹색 같은 경우에는 참외나 오이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혀져 있거나 하는 형태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음... 야, 똑같은데요? 일반 비닐하고? 보기에는? 이제 이 해충학제 기능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향이 나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어떤 게 묻어 있는 건지. 근데, 뭐, 묻어 있거나, 뭐,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일반 빌려고 생긴 건 똑같은데, 기능성이 안에,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게 기술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농부들이 이런 좋은 자재들을 사용해가지고 농사 편하게 지시고,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